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교재 2장입니다. 2장에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 중에 한 종류가 탄소와 수소만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질입니다. 자, 이걸 구조별로서 이름을 명명법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유기화합물의 가장 간단한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교재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제가 건너뛴 부분도 빠지지 말고 꼭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유기화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일장에서, 일장에서 우리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의 결합을, 공유결합으로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유기물질 화합물들은 그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때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서 성질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이장에서 유기화물은 탄소를 사용하여서 만들겠습니다. 탄소를 사용하여서 지금 아래쪽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지난 시간에 보신 탄소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메테인, 우리말로는 메탄겠습니다. 이 메탄이 탄소, 수, 탄소 수를 늘려봅시다. 하나에서 둘, 셋, 넷. 이렇게 늘려 나갑니다. 자, 이렇게 늘려 나가면은 이제 각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물질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메테인, 메탄. 그다음 탄소 두 개는 에테인, 에탄, 프로페인, 프로판, 뷰테인, 부탄, 부탄 가스 전부 깼습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이런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졌을 때 보시면은 포화 탄화수소라는 물질은 자, 포화 탄화수소는 알케 끝에 A N E로 끝납니다. 자, 이게 규칙적입니다. 그다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은 알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끝에 ENE로 끝납니다. 알켄. 삼중 결합은 알카인. 알카인.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또몇 가지 더 종류들의 우리가 탄화수소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이 CH3CH3 c 2 h 6 에테인, 에테인 끝에 ane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에텐, ene로 끝났습니다. 삼중 결합, 에타인, yne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육각 고리 모양의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인데. 각 꺾이는 지점에 탄소와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우리가 간단하게 약, 약자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물질이 이름이 벤젠입니다. 벤젠. 위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포화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경우와 이중결합, 불포화결합을 가진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가졌는 이런 형태. 자, 이걸 이제 unsaturated라 얘기를 합니다. 불포화,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saturated, 포화, 탄화수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그러면은 탄화수소인데, 크게 두 그룹으로.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물질들을 만들어가지고, 분자식으로서도 표현을 해야 되고, 구조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분자식은 동일한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조식을 써보면은 물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그러고요. 이와 같은 현상을 이성질 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성질체, 이성질체. 그럼 이성질체에는 어떠한 이성질체가 있는지를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형태의 이성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보이시는 게 크게 나눠가지고 구조 이성질체, 이성질 현상을 가진 구조이성질체 그 다음 입체이성질체로 나눌게요. 자, 이 얘기는 구조이성질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종이 위에 서더라도 기록을 하더라도 아 이것이 이성질체다. 알수 있는 우리가 알수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이성질체가 있고요. 종이에서는 서서는 모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3차 입체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다르다는 걸 표현이 되는 이성질체를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런걸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구조이성질체는 이와 같이 또 세부로,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골격이성질체, 골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 위치이성질체, 위치가 다릅니다. 그 다음 작용기이성질체, 작용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요. 입체, 입체이성질체는 기하이성질체와 형태이성질체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나눠서 구조이성질체와 입체이성질체 그리고 구조이성질체를 또 세분화 입체이성질체를 또 세분화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은아 이렇게 이성질체고 골격이 다르구나 자 골격이성질체 어떻게 다른지 금방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골격이 다르다. 골격을 2차원 종이 위에 나타내도 골격이 다른 것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은 예로서 자, 우리가 예로서 자,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물질 탄소 4개를 가지고 있는 뷰테인입니다. 부탄 게스입니다. 우리가 캠핑 갈때 부탄 게스 많이 쓰죠. 자, 탄소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이거 구조식은 C4H10입니다. 부탄이에요. 근데 구조식은 C4H10 똑같은데, 여기와 같이. 주사슬이 탄소 3개가 있고, 두 번째 탄소에서 탄소 하나 격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도 부탄과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이 이와 같이 골격이 다릅니다. 탄소 골격이 이건 직선이고, 이거는 직선에서 격까지가 났는 형태입니다. 물질이 달라요. 이두 두 물질이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를 그려 보니까 다르다. 이성질체인데 구조가 다라, 달라서 구조 이성질체, 골격이 구조 골격이 다르다 해서 골격 이성질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입니다. 골격이 다르죠? 세 물질 동일하게 분자식은 C5H12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골격이 달라져요. 보세요. 자, 이렇게 탄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골격을 가졌고, 여기는 결까지 하나, 여기는 결까지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C5H12의 이성질체. 이세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는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구조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이성질체가 또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자, 무슨 위치가 다르냐 하면은, 자, 예로서, 오, 어, 그림이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구조이성질체, 왜, 어디에, 어디에, 자, 예를 들어, C4H9BR에 이성질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구조이성질체, 그러니까, 구조, 구조를 그려보면 구조식을 그렸어요. 부로움이 치환되어 있는, 수소자리에 부로움이 치환되어 있는 위치가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할 겁니다. 그 이성질체를 한번 과제로 그려보십시다. 그려보십시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억 명명을 하겠다. 명명을 하겠는데 여기에 명명 방법이 IUPAC 명명법이라는 명명법이 있습니다. 자, IUPAC이 뭐의 약자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자, 세계 연합인데 순수 그리고 응용 화학 연맹입니다. 자, 이 연맹에서 우리 각국의 대표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화학회가 아유팩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럼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유팩이라는 명명법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뤘는데 물질에 대해서 아유팩 명명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유팩 명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호적의 호적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용적으로 서원 집에서 부르던 이름과 같은 관용명도 존재하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유팩 이름과 관용명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라고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은 이와 같이 자몇 가지 정도는 한번 이름은 들어봤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CH4, 메테인입니다. 끝에 ANE로 전부 끝납니다. 메테인. 그 다음, 에테인. 프로페인. 끝에 전부 ANE. 뷰테인. 우리말로는 부탄. 부탄께서지만은 부테인이 아니고 뷰테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나이 쉽게 납니다.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자, 이게 지금까지 불렀는 이 이름들이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탄소 숫자에 따라가지고 펜테인 그러면은 아, 탄소 5개 가지고 있다. 여러분, 펜타곤 가면 뭡니까? 오각형을 펜타곤이라고 하잖아. 미국 국 방부 건물이 오각형을 띠고 있어 펜타곤 그러면은 미국 방성을 의미하는 그 이름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저 이름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명법을 여기에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실은 힘들고 방금 읽었는, 읽어본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몇번 발음을 해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형태이성질체라고 해가지고 앞쪽에서 우리가 언급해 줬는 이성질체에 이런 형태의 이성질체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탄소, CH3CH3, CH3, 탄소, 그러니까 메테인, 에테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 있는 탄소를 여기에 뒤쪽에 있는 탄소는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 수소, 수소, 앞쪽 수소와 뒤쪽 수소가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이것이 회전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아래쪽에 같이 엇갈린 형태로도 존재를 할때자 겹쳐진 거와 엇갈린 형태는 같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질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성질체 그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360도 전부 다 이성질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이런 이 엇갈린 형태라든지 가리움 형태, 이런 형태를 그 이성질체를 분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적으로 이와 같이 엇갈린 형태, 겹친 형태와 엇갈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 이성질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 자,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보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자, 이 형태. 자, 육각 고리, 자, 육각 이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에, 지금 이 사이크로 헥세인이라 사이크로, 그러면 고리가 연결된 이런 뜻입니다. 헥세인인데 핵세인이 이와 같이 보트 모양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의자, 체어 폼이라고 합니다. 보트 폼, 체어 폼. 자, 보트 폼보다는 이 체어 폼이 수소들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트 폼은 여기 보시면 수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상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자, 이 형태를 왜 지금 여기서 설명하냐 하면은 육각고리 모양의 우리가 포도당 구조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보트폼과 체오폼이 나중에 보일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성질체도 존재한다.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자 기하이성질체라고 그러는 입체이성질체 기하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기하이성질체에 나오는 것이 시스이성질체와 트랜스이성질체가 있다. 자 시스, 트랜스, 시스라고 그러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 트랜스는 반대 방향.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 책에, 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각 분자와 분자 사이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탄소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커집니다 분자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녹는점 올라가고 끓는점도 올라갑니다 자 녹는점 끓는점과 분자량 사이에 분자 구조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책에 설명한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더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2장의 내용은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제들이 몇 개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